아이디어대표 황청풍씨의 성공 비밀을 밝혀본다. 요즘 황 대표에겐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복잡 단안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. 제품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국가기관들의 대응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. 우리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뭐 소문인도 나고 이제 판매도 많이 되니까. 식기 질투하는 회사들이 생기더라고요. 사람들이 이런,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. 그런 걸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뭐 비염에도 효, 뭐 효과가 있어요. 법적으로 아, 효능 효과 푸, 표기를 하게 되면 뭐 과대 광고. 뭐 항상 법적인 거, 뭐 서류 작업하는 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더 제품 개발에 힘쓰고 마케팅에 힘쓰고 해야 될 시간에 그런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. 그 저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소명자료 말이야. 그거 좀 어느 정도 됐어?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날 제가 해서 보고하겠습니다. 하지만 황 대표는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. 이미 자신이 제품과 마케팅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. 한편으로는 법적 대응에 그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 덕분에 제품이 합법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각종 실험을 진행하여 당당하게 하나씩 해쳐가고 있는 것이다.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걸로 뭐 음해를 하는 경우에는 참 답답하죠. 하지만 또 그걸 또 화난다고 또 상대방 또 약점 찾아서 하기는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판단은 소비자가 한다. 그리고 그래서 더 나은 품질로써더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어필하겠다. 오후가 되자 황 대표가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케이스에 담고 있다. 또 어딜 가려는 걸까? 시제품 제작 때문에 상담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. 이곳은 전주의 첨단 기계 벤처 단지. 그에게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곳이다. 코마킴의 좋은 링 제품도 이곳에서 지원을 받았다.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아이디어는 있으신데 기술이 없으시거나 자금이 없으셔서 잘그못 만드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기술 지원이나 자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작비가 2천만 원이다. 그러면 그 중에 25%는 업체 업체에서 부담을 하시고. 저희 협의해서 75% 를 지원해 을 드립니다 단그 상한액이 1500만원 이고요 지그를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실리콘을 이제 여기다가 입혀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단이 착용감이 훨씬 부드러워 지지 않을까 와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코팅을 할 수도 음. 있는 거고 음. 아니면 코팅 그러니까 실리콘 체프가 랭을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. 오늘 황 대표가 찾아온 이유는 100% 수공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대량 생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과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적 문의를 하기 위해서다.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원가가 높게 되잖아요.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부담없이 살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.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낸 제품이라도 그 새로운 변화에 겁내지 않는 것황 대표는 더 나은 변화라고 확신하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엔 그것이 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